이속, 아까 이속 그쵸? 자겹이 하트 다음에 중간 하트 큰 하트 네! 잘하셨습니다 하나, 둘, 셋 저는 XX형외과의 대표 원장 국동비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 네. 음.. 먼저 눈은 속쌍꺼풀 있으셨는데 어,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예, 너무 쌍꺼풀이 묻히고 어, 피부가 덮어 가지고 어, 쌍꺼풀을 이제 잘 보이도록 높이는 수술 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을 또렷하게 하는 눈매교정 그리고 어, 앞도 몽고주름 위에서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2mm 정도 앞트임 그렇게 세 가지 눈 수술로는 했고요 음, 그 다음에 코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복코 형태라고 하는데요. 어, 코 끝이 굉장히 뭉툭하고, 어, 코 피부도 좀 두껍고, 그 다음에 콧대 쪽이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, 음, 일반적인 코 높이는 수술, 콧대에는 실리콘 넣어주고, 코끝은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해서, 음, 코끝을 이렇게 높여주는 수술,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조직들을 좀 제거해서 복코 교정을 해주고 코를 또, 코끝을 높여주면 또 코가 슬림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직반버선에 그런 슬림한 코, 복코 교정을 위주로 하는 그런 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코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중안면부가좀 플랫하고 좀 꺼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밥볼하고그 팔자 쪽에 지방을 주입해 주었고 그다음에 턱이 한쪽이 좀 이렇게 발달이 덜돼서 이렇게 좀 이쪽 한쪽 턱이 작아 보이는 게 이제 신경 쓰이신다고 해서 지방 이식을 그쪽을 좀 해서 얼굴 비대칭을 좀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방 이식까지 했습니다.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뭐 눈코지라고 하죠. 요즘에 뭐 가장 기본으로 하는 세 가지 3종 세트. 눈 고지지방 이식 수술 이렇게 세 가지 진행했습니다. 어 사실 눈 수술은 이제 비절개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졸리다고 비비거나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아 이제 풀리지 않을 것이고 코코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관리가 더 제일 중요할 텐데 코를 풀때 풀 이제 뭐 이렇게 중격을 이제 흔든다든지 세게 푼다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핀다든지. 그런 걸 주,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염증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음, 담배 같은 거 끊으셔야 되고 뭐또 술도 많이 드시고 어디 부딪힌다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어, 큰 용기 내주셔서 어, 눈코 지방이식까지 저한테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어, 나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요. 음, 수술하는 사람은 해보면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.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음,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음, 이제 경과를 보면서 또 어,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